어느 따스한 봄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가 퍽 귀여워 무슨 고민을 그리도 깊이 하느냐며 놀려보았다. 눈을 뜬 제자는 마침 손이로 떨어지는 꽃잎을 받아주고는 너스레 떨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찌 이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빙긋 웃는 그 얼굴이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꽃잎은 흩날려 떨어지기에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영혼을 말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늘 아래에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틀림없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 또한 영원을 맹세한 기사였기에 우린 마주 보며 소리내어 웃 Yea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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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 전까진 이곳에서 어린 왕자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훈련 후에는 종종 함께 도시를 내려다보곤 했는데 석양에 파묻힌 왕궁의 전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가끔은 두려워질 정도였다 왜냐면 아름다운 모든 것이 그러하듯 수많은 위대한 왕국이 그러했듯 자르니안 또한 언젠가는 언젠가는 인적 없는 폐허가 되어 쓸쓸히 한때의 영광만을 추억하게 될 테니까요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이곳에서 스승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뵙는 일인걸요. 거리낄 게 무엇이겠습니까? 측근이셨던 스승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태안은 미쳤습니다. 그분이 보석에 얽힌 위험한 소문에 집착하게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수년간 온 나라를 뒤져가며 온갖 사수를 연구하고 계시지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악마를 소환하고자 한다더군요. 국내에도 이미 소문이 받다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방관만 하다가 만약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 닥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의미 없겠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스승님, 저는 이 나라 샤레니안이 좋습니다. 설사 배륜의 오명을 쓰더라도 역사에는 권력에 미친 폭군으로 기록될지라도 그럼에도 지켜내고 싶은 지켜내야만 할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찬탈자의 말로는 둘중 하나지요. 죽거나 왕이 되거나 스승님 저는 왕자님 이제 돌아가실 때입니다 일이 끝난 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야말로 제 기사가 되어주세요. 돌아서는 그를 t to t 불러세 us. I'm 다긴 t 적 속에 담긴 의미를. 지원했다. 죽거나 왕이 되거나 작아지는 그의 모습과 반대로 그의 그 말은 내 안에서 점점 Music 샤르니안을 지키는 것, 나의 맹세. 난 오직 그것만을 기억하기로 했다. 오직 그것만을. 길이 될줄 알았다! 니놈이 호시탐탐 미자리를 노리고 있을 줄 알았어! 가력이라니! 천인공노할놈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부디 순순히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해드리는게 아니었어! 누누이 말해왔지. 니놈이... 니놈이 모든 걸 빼앗아 갈 거라고! 아직도 그런...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진위대! 진니대장은 어디 있느냐! 켈라드! 켈라드! 스승님이라면... 당신이 직접 내치지 않았습니까? 반역죄를 씌워 처형하라는 것을... 제가 가까스로 만류했지요. 명예 높던 그분이 이제는 낙제생들만 모아둔 허울뿐인 기사단을 이끌고 계십니다. 친이들켈라드는 어디 있느냐! 당장 이 오만 방잔놈을 패어버려라 이제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나... 체포해라! 그리고 보석을 찾아라. Link in play. 는지 도통 모르겠군. 여기 악마어 할줄 아는 사람 있어? 그건 모르겠군. 악마를 끝장내는 법은 알지? you <sighs> 그니 지역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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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는 우리가 시간을 거스른 시점보다도 이전에 생긴 것이다 둘째, 악마가 저주의 말을 내뱉지 못해도 그것에 관계없이 저주는 지속된다 셋째, 악마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놈은 점점 강해진다 넷째, 놈의 이름은... 에레고스 균나미스. 내뱉은 직후 나는 후회했다. 언젠가 나는 말에서 희망보다는 불안을, 기쁨보다는 초조함을 먼저 느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단원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두들 입을 장님이 싸움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비전투원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 전투에서는 제가 구했습니다만 그 후에는... 서른다섯 번째입니다. 꼬마를 구하지 못한 일수말입니다. 그 서른다섯 번 동안 매번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는 걸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악마와의 전투에는 꽤나 적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에도 익숙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씩 돌아가면서 눈을 붙였으나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갈증으로 죽어가는 이의 혓바닥에 고작 물한 방울 떨어뜨리는 격이었다 수시로 몰려드는 악마들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저 태양 끝없이 우릴 따라오며 절대로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저 태양이었다.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은 후 나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스레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귓가에 울리는 그 목소리는 그 간절한 부름은 멈추지 않았다. 스승님 비켜라! 그럴 순 없습니다. 너서 비키지 못할까? 저놈이, 저놈이 모조리 빼앗아갈 거야! 나라도, 루비안도! 사사로이 검을 휘둘러 왕족을 살해하는 것은 아무리 왕이라 해도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비켜라! 내놈의 네 임무는 나를 지키는 것일터! 저는 지금 폐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왕족 사례는... 그래? 이젠 나 같은 건 왕도 아니라 그거냐? 저놈이, 저 근본도 모를 서자놈이 곧 왕이 될 거라 그 말이냐? 폐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병사들을 불러라! 이놈이 반역을, 반역을! 물러서십시오, 스승님. 이대로는 스승님과 저 모두 죽습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왕자님, 부디... 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보석, 비안을, 지켜주... 선생님... 아니야... 아니야... 그때 왕은... 폐하는 검을 내리치지 못해...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왕자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자님 절대로 당신을 알고 계셨잖습니까 그때 당신을 찾아간 이유를 왕이 찬탈자의 말로는 둘중 하나지요 죽거나 왕이 되거나, 스승님, 저는. 이미 수십 번을 싸워온 상대인만큼 전투는 수월하다. 패고 또 뱀다. 그러나 아무리 격렬히 몸을 움직여도 그 꿈은, 그 광경은, 그 목소리는 도무지 지워지질 않았다. 끝없는 피로가 모두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모두 변해가기 시작했다. 하디는 서슴없이 적의 등을 찌르게 되었다. 아이는 때때로 적에게 필요 이상의 마법을 퍼붓기 시작했다. 라이언의 화살은 더 이상 빗나가지 않았지만 그만큼 아슬아슬해졌다 에드는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변함없는 것은 퀘이그 뿐이었다 왜냐면 그는 스승님 저를 또한번 잃으셨군요 모두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알고 계셨잖습니까 제가 하려던 말도 그 말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리란 것도 아니야 나는 나는 왕이 찬탈자의 말로는 둘중 하나지요. 죽거나 왕이 되거나. 스승님, 저는... 그만... 안돼...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왕자님, 저는 스승님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키던 왕에게 검을 겨누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맹세를, 당신의 금지를 저버리는 일일지라도, 왕국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단한 번만 검을 들어주십시오. 그만. 스승님...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은 침묵하셨습니다. 알량한 금지가, 위선이, 자기 기만이 스승님께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침묵이, 그 방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아니야... 나는... 똑똑히 기억하세요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한다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웃음> 선생님... 미안합니다. 부디 그때의 맹세대로. 그때 맹세대로. 반드시. Bye. 단원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어째서 싸우는지조차 망각한 채 마치 분풀이하듯 악마를 향해 검을 휘둘러댔다. 아마 그쯤부터였던 것 같다.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머지않아 이들을. 일케도리라는 것을. 에드는 결국 일어서지 못했다. 그의 공백으로 싸움은 점차 버거워졌고 그것은 단원들의, 특히 아인의 전사로 이어졌다. 대략 1 0여 번, 시간을 더 거스른 후 에드는 눈을 감았다. 그때부터 하딘의 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라이언은 활쏘기를 주저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이는 웃기 시작했다. 결국 한계의 다다름을 직감했다. 이제 앞으로 몇 차례나 더 이겨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내가 멈추지 않았던 것은 멈출 수 없었던 것은 부디 부디 그때 맹세대로 맹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명소리였습니다. 아딘, 검이 흔들렸다. 놈의 숨이 끊어졌는지 확인부터 해라. 비명소리 분명합니다. 이건... 에드... 에드가 분명히 무슨... 무슨 소리를 대지... 에드는 살아있소. 아니, 에드는... 점사했나? 설마 또나 때문에? 내가... 내가 그랬던 것 같아. 그래, 나야. 내가 그랬어. 안되겠군. 어서 끝내지 않으면. 라이언이었어. 응. 라이언의 화살이었어. 내 어깨를 관통했어. 내가... 그랬다고? 환각? 이건... 모두 같은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모두 정신을... 살릴 수 있어. 잘 봐, 단장의 손에. 어? 저건... 루비안? 날 살릴 수 있어, 아인. 아인, 나를... 에드! 단장님! 루비안을! 죽은이도 살릴 수 있다는 루비안을! 이미 늦었나? 그래, 루비안. 루비안이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루비안으로 에드를 살려주세요. 아니야. 소녀를 살려야 돼. 그 소녀는 벌써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몇 번이지? 비명소리 비명소리가 또...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린 고 왕을 살려야 돼. 그가 악마를 소환했어. 놈을 다시 지옥에 쳐넣는 법도, 이 저주를 끝내는 법도 그가 알고 있을 거야. 로비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 못한다. 왜 못하겠다는 거야? 아, 그렇군. 왕자 때문이지? 당신이 사랑하는 왕자, 그 왕자를 살려야 하니까! 그렇지 않다. 거짓말쟁이! 전부터쭉 의심스러웠어. 왕자에게 맹세했잖아! 왕자를 켜살리겠다고 루비안을 사용해서 그를 지키겠다고! 사레니안의 수호 같은 건다 집어치워. 저자는 결국 왕자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를 이 지경에 몰아넣은 거야. 그래, 그래서였어. 그래서 당신만 버틸 수 있었던 거야. 다들 기억하지 못하는군. 몇 번이나 말했을 거다. 왕자에게 내가 한 맹세는. 비명이... 비명이 사라지질 않아... 소녀가... 처치해라... 모두... 깨져버려 왜 설마 설마 처음부터 그렇단 맹세는 왕자와의 맹세는 그를 되살리기로 한게 아니었나 물러서십시오 그대로는 스승님과 저 모두 죽습니다. 그럴 수는... 전 괜찮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제 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스승님께서 샤레니안을 지켜주십시오. 최후에 최후까지 샤레니안의 백성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왕자님. 맹세하겠습니다. 왕자는 가능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루비안을 부숴달라고 했다. 그래야 또 다른 미친 왕이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웃음>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린 바보처럼 아들 <웃음> 미안해 미안해 후회하십니까?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척할 이유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이젠 정말 나 하나뿐, 아니, 허상인 당신과 둘인가? 허상이라. 스승님은 악마를 만나기 전에도 허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습니다. 그렇다면 허상과 실제를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쓰러진 쪽이 허상일지, 아니면 멀쩡히 선 죄가 허상일지, 아니면... 어쩌면 전사한 부하들도, 어쩌면 왕도, 어쩌면 이샤레니안도, 어쩌면 스승님 본인도 모두 허상일지 모릅니다. 스승님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 스승님, 하늘을 보십시오. 헨무리가 저주의 당사자들이 사라지며, 저주가 약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실과 허상의 경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허상? 어떤 허상 말입니까? 전사한 그녀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요. 에레고스 듀나미스. 그의 권능은 허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껏 악마는 시간을 돌려온 것이 아닙니다. 가짜 세계를 만들어내 스승님과 단원들을 가둔 것뿐이죠 마치 거울처럼 현실의 샤레니아를 그대로 복제한 이 세계 속에 말입니다. 말도 안 돼. 그렇다면 진짜 샤레니아는 스승님께서 싸우고 또 싸우는 동안 현실에서도 시간은 착실히 흘렀습니다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에레고스가 소환된 바로 그날 샤리니아는 멸망했습니다 그가 세운 악마의 제국은 한때 강성했으나 그조차 결국은 모험가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에르고스만이 홀로 남아 보석을 지키고 있지요. 루비안을 지킨다. 그게 왕과 에르고스와의 계약 조건이었으니까요. <웃음> 바보같은... 바보같은 소리! 그따위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나? 거짓말... 거짓말이야! 당장 꺼져라, 이 허상!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끔 기억납니다. 스승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 말입니다. 스승님,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찌 이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당신께선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스승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꽃잎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샤레니안도 필멸의 존재였기에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렇담 대체 난난 난 대체 지금껏 뭘 위해 뭘 위한 싸움이었지 하딘 나인 라이언, 퀴그, 에드. 우린 뭘 위해? 난뭘 위해 너희를. 스승님. 그날의 맹세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천번, 수만번 약속했던 맹세 말입니다. 맹세. 최후의 최후까지. 샤레니안의 백성이... 마지막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그들을 지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마지막 한 명까지. 그렇습니다. 아직 제가 있습니다. 샤레니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루비안으로 기사단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루비안으로 스승님 당신이 하셨던 영원한 맹세를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영원한 맹세를... 그렇게 된 거라네. 허상의 세계를 빠져나와 보니 에레고스 듀나미스 이 끔찍한 악마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허무할 정도로 쉽게 쓰러지더군 아직은 아니네 아직은 말이야 자, 약속대로 이제 루비안을 받아주게나 그대들이 바라던 루비아 영생이 지금은 위대하신 분의 의중을 정말 모르겠다니까? 수천 수만 번의 전투와 수천 수만 번의 맹사로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영혼이 재론된 것은 알겠는데... 거기다가 초월의 힘까지 섞어 말 그대로 괴물을 만들다니... 저런 맹목적인 꼭두각시가 대체 왜 필요한 거지?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간단히 유추할 수 있는 게두 가지 있죠. 모든 걸 예견하시는 검은 마법사님께서 저런 괴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거꾸로 그만큼이나 강력한 적이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대체 어떤 자일지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그 정도로 강력한 적이라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웃음> 글쎄요 뭐였더라 흥 멍청하긴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을 진짜 충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나저나 악마라는 것들도 생각보다 쓸만하군 현실과 똑같은 가짜 세계를 만드는 힘이라 <웃음> 아주 재미있어 어느 따스한 봄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제자가 퍽 귀여워 무슨 고민을 그리도 기피하느냐며 놀려보았다. 눈을 뜬 제자는 마침 손으로 떨어지는 꽃잎을 받아주고는 너스레 떨며 말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어찌 이리도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일까요? 빙그도는그 얼굴이 마치 봄바람처럼 따스하여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꽃잎은 흩날려 떨어지기에 아름다운 법입니다. 사람도 그래서 아름답습니다.